오우 오우 1941, 아아 그러면은 뭐 물고기? 불고기로 불고기 좋을 것 같은데.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야. 야. 대체 벡터!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삼촌은 스물다섯 살, 3 7일곱 살. 나 알고 집 말아. 안녕. 도현이. 도현 도현 도현 도 우리 손 씻어야 돼. 에 원, 투, 에이, 우리 올라가야지 여기. 하나, 펑 가겠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좋아. 그래원 지금 비눗방울 생긴다호불어가오 자, 비눗방울. 불어야지불어야지 아니 너무 세. 여기다. 나다다 아니야. 아, 자자. 머리 이더이야지 자. 아, 다 썼다. 아니잖아. 지금 승식이 형이랑 세준이 형이 지금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멤버도 뭐 약간 역할을 좀 정해보는 게. 하고 싶은 역할 있으신가요? 저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아, 어떤 거? 그 어질러는 아, 거, 정리하는 네. 거. 청소 담당? 청 이렇게 제가 각 맞춰서 이렇게 아. 책 같은 거정리 저는 재우기. 재우기? 담당다 아, 아, 근데 본인이 주무시면 안 돼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남을 좀잘 재울 잘수 있는. 아, 정말요? 있어요. 잘 재워줘요? 네. 저는 설거지 자식입니다. 어, 저희 거지. 그러면 요리를 수빈이가 또 담당하는 거지 저희 지도하에 움직여 주세요. 수빈이 놀아주는 네. 담당. 네. 그럼 지도 담당? 그리고 네. 놀아주는 거는 다 같이 놀아주요 오늘 스포맨만 40분 했을 수 있어. 놀아주는 것 같아요. 건 엄마 아빠죠. <웃음> 그렇죠. <웃음> 오늘 하루 저희 아들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촌들. 오늘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밥을 맛있게 부탁드려요. 어허. 아, 이거는. 전문이지. 도현이는 고기, 치킨, 딸기를 좋아하고 오, 나도 는 아기 과자와 치즈, 과일을 좋아해요. 요즘 도현이가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자리 이동을 하는데 딱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아이들 소화를 꼭 시켜 주세요. 활동적인 놀이를 하면 소화가 잘될 거예요. 에너지 아이인두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가자 도현아. 우. 마트다 마트. 어우. 아이도현아뭐 먹고 싶어? 일단은 저희 요리를 뭐로 할까요? 애기들 유부초밥 많이 먹지 않나? 저도 어렸을 때 유부초밥 되게 좋아했어요 유부초밥에 뭐 이렇게 응. 넣어 먹잖아 막 게살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약간 이런 거 넣어 먹는 거아그죠그죠 게살 그죠. 게살이나 불고기 같은 거 어때? 여기 지금 유부초밥이 어, 여기 있다, 있다. 도현아 삼촌들 살 것만 사고 사자 이가 하나만 사면 될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러면은 뭐 불고기 불고기로 불고기 좋을 것 같은데 도현이 불고기 좋아해? 어좋아한데좋아한데 불고기, 불고기 먹자 불고기 형이 어아 여기 아예 재워져 있네 아 그러네 이거 사면 딱이겠다 이걸로 사면 딱될것 같아 이걸로 살까 예 네. 오케이 가자 가자 대파 대파 일단 대파 하나 사자 어고고고 양파? 오, 양파? 어 양파 있다, 와, 있다, 있다. 어, 어 그거 사면 될거 같아 됐어 됐어 참 저쪽에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먹고 싶어? 그거 살까? 일로 인사 삼촌 줘 쿠키 어? 도연아 이거 살까 이거? 이거 싫어? <웃음> 쉽다 이것도 살까? 이거 뭐요?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게 아닌가 봐. 이거 하고 놀자? 그럴까? 이거 살까 사고 싶어? 그래, 그래. 사자, 사자. 가보자. 자두맛이 없네. 음. 자두맛? 찾아요? 어, 사탕 뭐 이런 데 있는 거 같은데 사탕이 없네. 무슨 사탕 먹고 싶어? 그 그래, 자두맛, 도연아. 음. 사탕 샀어. 사탕 샀어? 그래, 그래. 사탕 샀대. 이게 사탕인가 봐. 네. 집에가? 집에 가까요 집에 가는 게 최고지 가자+ 가자+ 가자 오빠가 책 읽어줄게 아이고. 오빠 아니라고 <웃음> 오빠 아니라고. 청이 <도와야. 웃음> 책 읽어줄게 아이고, 자 풍선 여기 있네 아야 아기 덕은아이고아이고 이거+ 이 풍선 하나만 이어이아이고아이고이이고 이거+ 이고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네아 이거+ 아이고아이고이 아이고 아이 어긴로응응다내을까아아아야아아어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아이아이응 어. 편지에서 어머니 편지에서 어머니 편지 빨리 아기가자와 아 치즈과일을 좋아요 치즈, 치즈 좀 꺼내줄래? 치즈 치즈, 어, 치즈 치즈 치즈 우리 도아가 좋아하는 좋아. 치즈, 치즈 먹자 치즈, 먹자. 치즈. 치즈. 웃을, 웃을 땐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아, 치즈. 치즈 맛있지? 쫀득쫀득 어, 치즈 치즈 치즈 많이 먹어도 설사하니까 한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찍어줘 어, 네. 치즈 먹을까요? 오 아, 너무 귀여워 아, 아, 이거, 아, 누구예요? 아, 이거 누구예요? 아, 치즈 먹을까요? 우리 도아야? 도아 치즈 먹자 맛있는 치즈 먹자 아로 어, 어, 어. 뭐. 오, 오 치즈 치즈죠, 치즈 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울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우리 도현이 기다려봐. 네이버에 쳐볼게. 애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어. 아이가 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도와왜 울어 도 와. 마음의 대화법 아이가 울때 이렇게 대답. 아이들 속꼭 시켜주세요 활동적으로 좋아. 정이 알겠어 네 방신을...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웃음> 수조 <웃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엄마의 힘, 아빠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부모님을 믿대 난 지금 솔직히 내가 잘수 있을 것 같아 <웃음> 나도 지금 <웃음> 나여잘서자 하면 잘수 있어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몇번 봐야 되는데 음. 처음부터 너무 음, 원래 아기 때도 아, 맞아. 잘 적은 애들이 있는데 음. 도와는 이제 한좀 두세번 정도 이제 돌지났다며 도화. 어, 두세번 봐야 좀 적응하는 일이 라서. 그래 나도 애기때 그랬을 거야 분명. 형은잘 잘했을 것 같아 알아서. 형은 그냥 11개월 됐어도 그냥 어른들한테 열한 살처럼 할거야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 애들 올 때까지만 좀만, 제조금만 쉬자 조금만 눈부 치. 아 우리가 안한 것도 아니야. 진짜 야, 조금만. 원래 원래 또 이런 짜투리 시간에 좀 조금 빨리 자야. 돼 아이, 배, 가족이 아니면 아직 어색한 것 같아. 도현이 보고 싶다. 도현은 어딨니? 맛있다. 딱딱한 건데 잘 먹는다. 그러니까. 그럼 별도 씹어 먹을 나인데 너희 뭐 먹고 싶어? 사탕? 너 <웃음> 아까 집 가고 싶어 했잖아, 그치지 어우 집에 안갈 거야? <웃음>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와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가볼까 이제? 아고자 <웃음> 머리 조심. 가자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신발 보여요. 느껴요 갔다 왔어? 아유 왔어 갔다 왔어? 왔어? 그러니까. 아유, 아유 갔다 왔구나. 나한서얘 도와 봐. 도와 봐. 어마마 했다. 정말 다 자고 있었다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고 아, 근데 울어가지고 아, 이모님한테 잠깐 갔어. 갔다 왔어? 맛있는 거 사왔어? 도연아 나 갔다 왔으면 뭐 해야 돼? 손 씻어야지. 그치? 병균들 손 씻어야죠.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병균들 손, 씻어야지. 손 씻자. 손 씻자. 손 씻자 가자. 손씻자러 가자. 손 씻자. 병균들 치우러 가자. 병균들 억새러. 병균들 억 가자 가 전쟁터였다 왜? <웃음> 진짜 우는 걸 달랠 수가 없어 아... 그렇지 엄마 없어서 치즈 저기 보면 도아랑 도연이랑 좋아하는 거 어머니가 다 써주셨거든 안통이안 아, 안, 안 먹어 아마가 <웃음> 최고거든 야 승시야 너가 없어서 그래 도아는 아 진짜 아기 돌보기 힘들다 진짜 하루가 후딱 갈것 같아 예, 애들, 애들 자면 나 같이 자다가 일어나면 다쓰면하루 끝날 것 같아 그니까 러 뭐? 뭐? 뭐? 아기야내 거야! 자동이예요. 이거 물로 씻었어요, 형? 어, 다 씻겼어. 잘했어. 이거 잘 물로 씻을게. 대파 안 씻겼지? 이거 왜? 왜, 이거 아니야? 손가락이 위험해 보여 아, 괜찮아. 형은 베이지 않아. 그럼 이야 나 아, 가온이 때 많이 배웠지? 근데 걔 장검 쓰잖아 아 그렇지 이거는 단검이지 단검 어, 어? 어차피 또 양파 한번그 다음에 또조연이는 무슨 색이 제일 좋아? 주황색 주황색이 제일 좋아? 왜? 주황색이 정말 귀여워 주황색이 귀여워? 응. 빨간색은 응. 안 좋아해? 맞아, 오, 원래 이거는 색. 빨간색 별로야 위에 팔가락 올려놓는 거아니야초록색에 <웃음> 싫어? 찰스는 모두색 아, 좋아해? 나는 흰색을 제일 좋아해 <웃음> 하리보는 원래 흰색이 제일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웃음> 음. <웃음> 진짜 음. 음. 그렇지. 살것 같지. <웃음> 살것 같네요. 맞지? 그러니까. 야채 먼저 볶을까? 야채 먼저 볶아야 와 아, 좋아 냄새 좋아 아니, 양파 냄새. 파도 할게 샌드위치 <웃음> 원래 근데... 썩 진짜 맛있는 거였나? 맛있지. 나 진짜 웃으면서 먹었다니까. 와, 샌드위치 이렇게 행복한 거였나? 지금 어. 샌드위치랑 커피 진짜 제일 맛있어. 이때까지 먹은거야요 최고야, 나중에. 와, 진짜 매일 먹는 건데 아.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자. 아, 접시 여기 있어. 오! 아, 아. 아. 울고 싶어. 음? 네. 울고 싶다고? 어. 울고 <웃음> 싶지 않아. 빠현이 여기 있었지. 멍멍이 좋아. 멍멍이 좋아. 쭉쭉쭉쭉쭉쭉 그건 오리 깨깨깨 <웃음> 어, 안녕하세요. 네, 먹한세 앞에 있는 소리. 소리, 레오파트라고해지지 아아악! 아아아파악아아도 만들어보고 먹어봐. 어차피 이거 다못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응. 아악아아 불고기에다가 이거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몽봐라 음, 괜찮아? 되게 부드럽다, 뭔가라몽이 안아둘리래, 이리 고이로 와, 일로 와 아, 이거 또 강아지는 진짜 좋아하네 또. 아이고. 세준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거 음. 정말 다행이다 원래 나 이런 거 진짜 안 먹는데 야채만 있는 거 <웃음> 와, 맛있긴 하다 크기가 좀 있네? 형, 입이 크니까. 됐다, 다스무이나빠지밥 먹자! 배안 고파요? 그러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편지가 한 자리에서 밥을 안아 그러네 미션 이 오빙 한다니까 도현이 우리 그림 책을 우리 저기 식탁에서 그리자 응? 어우, 아, 토끼 귀를 그렸죠? 이, 이, 이, 이, 이, 아, 이리 와봐. 들어 식탁에서 와. 앉아. 식탁에 앉아 아, 어. 여기 앉아. 그렇지. 고기 한 점, 고기 한 점. 도현이 고기 좋아야지고기 먹을까? 도현이 아니야? 아까 불고기 좋아한대. 불고기. 안돼. 천천히 먹는다. 한 잔만 먹어, 도현이 한한잔 먹자. 진짜 맛있어. 그럼 삼촌은 안 먹게. 원래 삼촌들이 도현이 먹을 먹여주려고 만들었는데 도현이가 안 먹으니까 삼촌들이 다 먹읍시다. 도현아, 삼촌들 다 먹어. 와, 아, 와, 와, 삼촌, 와, 와, 삼촌. 와, 진짜 맛있겠다. 도현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삼촌 먹는. 와, 진짜 맛있겠다. 도현아, 삼촌들 다 먹는다. 오, 먹고 싶다, 먹고 싶지. 맛있잖아, 음 맛있 아 아, 음. 아, 아, 아. 맛있지. 이게 바로 유부를 안 먹었어. 유부를 유부를 먹여줘. 먹었어. 도현이가 우리를 놀아주고싶지다다지마시창이시지 마시지 마시지 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어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지시지마마시시지 마시지 마시지 어어 신나게 놀았더니만 아주 맛있지, 도연아? 예, 예, 예. 예, 예.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 이거? 오, 오, 오 다리잘먹는 와, 맛있다. 오, 옳지, 잘 먹네. 오,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지? 어, 어도 하나 먹을게. 아, 와,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어도 하나. 야 아,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삼촌도 하나 먹어야지. 음. 잘 먹네. 아이고 맛있다. 땡큐. 삼촌, 요부초밥 하나 먹을까요? 음, 고기도 하나 더 먹을까요? 고기 고기 하나 먹어봐. 응. 우와. 어유야옹. 열을 살려야 돼. 이거 하나 딱 마지막으로 먹자. 배 <웃음> 불러? 뜨거웠죠 해블렁 응 음, 알겠죠? 그럼 먹지 마 괜찮은데 취할라 응. 응, 잘 먹었어? 응잘 먹었어요 엄청 소식한다 잘했어요 응. 잘했어 잘했어 젤리를 많이 먹어서 입맛이 없으어 아, 아, 입맛이 먹었어? 없는 거야 그럼 잔반 처리하자 네. 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좋겠네. 엄마가 항상 남은 거 드셨구나 아 이유가 있으셨어 아 마음 아파 마마 <웃음> 도현이는 나중에 이런 마음을 고꿨지 도현이 어, 네. 얌전한 편이에요. 네, 나는 뭐다해짓고 다녔는데. 뭐. 나는 확실히 오늘 하면서 의외로 세준이를 다시 보게 됐어. 아, 어, 맞아. 세준이가 맞아. 되게 무뚝뚝할 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 세준이가 어, 잘할 줄 알았어. 명절 되면 가면 어. 조카들이 있는데 어. 제 조카들이 이제 벌써 초등학교를 에이. 들어갔어요. 어. 어. 그래가지고 어릴 때 많이 놀아줬던 그 기억이 음. 한창 있어가지고 음. 이제는 저랑 안 놀거든요 초등학교 어. 들어갔다고 그치 이제 게임하고 네. 이런 한창 일어나야 되니 네. 이때가 있어가지고 음. 그때 놀아줬던 기억으로 오늘 좀 많이 놀아줬던 것 같아요 어. 내 조카는 6살, 7살 때까지는 막 삼촌이랑 결혼할 거라고 음, 음. 그러더니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삼촌이랑 결혼한다면? 했랬더니 삼촌이 삼촌이지, 이러면서 네또 <웃음> 그거 하나 있잖아, 수빈이 조카가 형 사진 보여주면 마카롱 이랬더니 맞아, 마카롱 삼촌이 마카롱 삼촌으로 기억되는 음. 삼촌이거든요 육아가 쉬운 게 아니구나 진짜 응. 부모님의 대단함을 느꼈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 끝나고 시간이었어. 전화 한 번씩 돌리는 게 네, 엄마가 보고 싶네요 저니밥 먹었으니까 이제 삼촌들이랑 놀까? 신나게 놀아볼까요? 신나게 놀까? 찬이 삼촌이 없어서 찬이 삼촌. 삼촌이. 공룡 삼촌 어디 갔어? 변신해서 온대요. 어. 공룡 삼촌 공룡. 나와 공룡 삼촌 불러봐. 하나, 둘, 셋. 공룡 삼촌! 공룡 삼촌! 공룡 삼촌. 공룡 삼촌. 어 불렀다 불렀다 공룡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공룡 삼촌 왔어. 때려줘, <웃음> 때려줘. 때려, 때려, 때려. <웃음> 이야. 아, 왕자님이 공룡을 야, 이긴다. 아, 그래. 왕자가 맞았네. 어. 공룡 못 찌르고. 공룡 돈, 집에 다시 돌려보내 볼까? 볼까? 아, 집에 가. 오 제이슨 제이슨 안돼 안돼 안돼 너도. 어, 아, 내책 빨고 갔잖아. 아, 내책 빨고 갔잖아. 어. 찍힌 거야 이제 공룡 단서 이제. 어이 신기하다. 우리 우리 더현이 공룡 단서. 우리 공갔가 또. 어디 가 일로 와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한개 재밌어 게 재밌어 위로 살짝 아, 이렇게 그래 이런 일차원적인 게 재밌다 자자자자자자 바닥에 되는 거자 조심히 한번 더? 한번더 해줘?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삼촌들 모여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재밌었어? 진짜 준아 네. 삼촌들이랑 t v 볼까? 삼촌들 t v 나온다? TV 삼촌들 t v 나온다, 이거 봐봐. 어, 봐봐, 봐봐. 봐봐 t i 볼래, n Tibin, Tibin, 봐 i b 삼촌들 i b i n Tibin, t i 강아지 삼촌 재미없어? 그래 재미없을 수 있지. 뭐 삼촌 거야? 목소리 봐봐. 도연아. 어? 삼촌 목소리 왜 저래요? 목소리 왜? 도연아. 도연아. 돌아온다 아, 먹어. 아, 먹어. 응. 도연아. 끝났어. 어. 도연아. <웃음> 끝났어. 끝났어. 아니 아니 아니. t 가 끝났어. 아. 보고. 다이노. 너 이거 할줄아았 <웃음> 다이노소. 엄청 어, 신나. 좋아 좋아. 보자 보자. 다이노소. <웃음> 오, 오, 오. 드나 이쁜들 자도 돼? 음, 정이도 졸리지 원인을 알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학생이 된 말도 안 대학 방송부원 6명. 우와. 어 뭐야? 어 뭐야? 왜 4명밖에 네 없어? 깜탈치 지금 스케일이 너무 큰거 아니니까일까? 알게요. 오! 오! 오! 오! 어 이게 싫어 <웃음>